정말 가격을 초월하는 어떤 그런 <웃음> 기품이서고 확실히 삶의 실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남무역 증이 확실하게 해결이 됐어요. 일단 숨이 자연스러워요. 구역질이 변하거나 막 엄청나게 음... 누른다는 누군, 느낌이거나 그렇지도 음. 않아요. 안녕하십니까 바이오슬립센터 황청풍입니다. 오늘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벤트가 과연 어떤 건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저기. 영상 밑에 카페 참여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요 그걸 보시도록 하고요 어,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까지? 8월 15일 밤 12시까지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표는 8월 23일 낮 12시까지 집계를 해서 1시에 카페에 공지할 겁니다 기준으로 선정을 할 것이냐 자, 왜 15일까지 접수를 마감하느냐 그 올라간 댓글에 달린 다양한 사연들을 이제 회원들 또는 참여자들이 읽어보고 좋아요 또는 댓글에 또 알고 어찌고 저찌고 이런, 이런 말들을 이제 댓글로 달고 그러면 사연이 어 절실하거나 안타깝거나 또는 뭐 재밌거나 이런저런 사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연에 공감하는 내용들이 많다 그러면 그게 이제 포인트가 쌓이는 거죠 어, 어쨌든 어또 하나 우리가 이벤트를 하는 이유가 많은 분들이 이 매너가들을 알게 하는 게또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내가 참여했어요 그러면 이 참여했으면 이 이벤트 여기를 링크를 쭉 올려보시면 여기를 눌러서 쭉 보면 URL 복사 이렇게 URL 복사해서 내가 활동하는 카페 뭐 또는 그 카톡 단체방 또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께 이 이벤트가 있다 이런 이벤트가 있으니까 누도 한번 봐라 라고 하는 어 공유를 많이 하신 분께는 가점을 더 드리죠 그래서 쭉 보면 본 이벤트를 카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SNS에 공유해 주신 분께는 그 가점을 드리는데 몇 개를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내가 여기다 올렸다 라고 한 거를 댓글로 링크를 해서 달아주시면 됩니다. 그 밑에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놨으니까 한번또 이따 보실게요. 또 이벤트 하면 또 어떤 상품이 걸렸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1등은 매너가드 3세트, 2등은 매너가드 2세트, 3등 3명 매너가드 1세트. 이게 가격대도 상당합니다 그 다음에 4등 4명 이가리를 잡을 수 있는 이가리 가드 하나 그 다음에 5등 5명 코클링 6등 코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 등수 안에 들면 뭔가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가자 특전 참가는 했는데 여기에 선정이 못 되신 분들은 서운하잖아요. 그래서 어, 그래도 나는 선정은 안될지만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매너가드를 1 플러스 1 하나 가격으로 두개 세트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하나만 하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30%를 할인해서 어, 착한 비용으로 매너가드를 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게 바로 이 이벤트입니다. 참여 방법은 이 여기에 잘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자기소개하고 어 내가 이러이러 문제가 언제부터 있었고 어떤 힘든 점이 있었고 이런 구구절절한 사연들을 쓰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내가 개구생활하면서 했는지 아 밑에 보면 사, 사연들이 있는데 과거에 바이오가드 이벤트 할때 어, 사람들이 올렸던 사연들인데요 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왜 이벤트를 참여를 했는지 그리고 왜 내가 선정이 돼야 했는지 그런 내용들을 재밌고 진솔하게 작성을 해 주시면 뭐 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꼭 한번 참여하셔서 어, 좋은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